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남매피입니다 지금 막 식사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여기 식당밥 네. 식당밥이랑 이 닭가슴살로 된 만두들 맛있더라고요 이거 먹을러 거예요 반찬 겸 닭가슴살에 어, 오늘도 막방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닭가슴살 만두인데 맛있더라고요 말랐다고요? 아, 안 말랐어요. <웃음> 네, 오늘 날씨 엄청 덥더 밖에 날씨 진짜 덥더라고요폭염주인부입니다경마가 시작되면 원래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요. 제 반찬 뭐냐고요? 음, 저는 다잘 먹는데 반찬은 주로 먹는 반찬 튀김류 되게 좋아하긴 해요 돈까스도 좋아하고 아, 누워있는 노란 거요 이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이거 오렌지예요 이거 오렌지 오렌지 저의 상큼함과 맘먹는 그런 녀석입니다 아주 상큼한 친구예요 저 또한 상큼하지만 아, 이 친구 또한 굉장한 상큼한 친구입니다 뭔가, 잠을잘못 가나 봐요. 턱이 아파. 턱이 잘안 벌어져요. 잘때입 벌리고잖아? 음, 깍두기 맛있다. 라면먹고싶다 이런 맛있는 깍두기 이런거 보면 라면먹고싶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는 꽁치김치 아, 꽁치김치인데 맛있어요 밥도둑이죠 이 녀석도 요즘 에? 요즘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그냥 이 메이크업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저 기분 좋은데? 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죄송합니다. 기분 좋아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 맛있다 만두요닭가슴살만두예요 살도 덜 찌고 만두 맛도 나고 음, 아주 좋아요 느낌이 약간 PC방에서 먹는 그 만두와 소세지, 그 라면 그 친구들 중에 아주 맛있는 그런 네, 만두 느낌이에요. 어릴 때 PC방에서 라면이랑 만두 이렇게 소세지랑 먹으면은 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밥은 이게 밥이에요. 너무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 대기실이 지금 너무 쩝쩝대죠 죄송합니다. 이거 또 수제비국. 이 수제비 맛있습니다 아... 우연아 안녕 몸 어때요? 네, 몸 좋습니다 기분도 좋고요 요즘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요? 왜지? 그렇지만 현피는 좀 삼가해주세요 예. <웃음> 만두식감이요 진짜 그냥 만두 맛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만두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식당에서도 물만두가 나왔더라고요 물만두가 나와서 음. 오늘 뭐 만두 파티할 뻔했어 이 만두는 언제나 오라. 주짓수를 배우셨다고 음. 감자만두요 네, 뭐먹는거 사실 다 좋아해요 소나트 네. 달라고 해서 소나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즌 투 만들어 달라고요거요 이거 없으세요? <웃음> 만두국 때 만두라면. 아, 만두라면, 만둣국. 어, 세다둘다 좋은데. 반지요. 반지 시즌 1때 해가지고 식목일, 시, 아, 식목일 1때 식목일 1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지라서 식목일 2에는 목걸이를 만들었는데 목걸이 이쁘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적당하더라고요 응원봉은 저는 아직 못봤어요 무보봉 왜요? 약간 약간 축구공 같던데 모양은 봤는데 뭔가 느낌이 있던데 그래도 별로예요, 여러분. 어, 나름 느낌이 있던데 맞아요 포켓볼 같아 맞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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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뭘 자꾸 고소한대 제가 언제 <웃음> 마음을 훔쳤습니까 전 마음을 훔치진 않았습니다 저격을 했지 빵이야 아, 토마고없네 다 먹었어요, 벌써. 아, 아쉽다. 그래서, 문만두를 더 갖고 왔습니다. 라면? 라면이 없어요 여기에 아... 여러분들은 밥 먹으면서 국물 드시는 파요 안드시는 파요 이게 밥 먹으면서 물도 안먹고 국물도 안먹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국을 안푸고 국왜 안푸냐 물어보니까 난 밥먹을때 원래 국을 안먹어 난 밥먹을때 물도 안마셔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안먹어요? 왜 안먹지? 국물을.. 밥먹을때 이런 물같은 종류를 먹으면 안좋다고 하긴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릴 때부터 늘 밥이 있고 국물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뭐 없던 적은 많은데. 근데 있으면 먹잖아, 그죠? 아, 안 먹는 파가 많구나, 생각보다. 안, 안 먹는 사람들 많네. 여기 안 먹는 사람들 많은데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파. 그럼 밥다 먹고 물은 안 드세요? 아니 밥다 먹고 물 먹잖아요, 그죠? 중간에 먹는 거랑 밥다 먹고 먹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틀린 거요 그거 먹어,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먹잖아요. 그럼 먹는 거는. <웃음> 우연히 말이다 법이다 다 국물 먹어요 <웃음> 왜 이렇게 웃기냐제 <웃음> 말이 꼭 법은 아닙니다 네. 아, 여러분들 평소 스타일 대로 드세요 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터키 인스피릿 인사해달라고요. 안녕 터키 인스피릿 반가워 터키 인스피릿 대만 뭐라고요? 말레이시아 인스피리 안녕 나는 네팔 출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팔 인스피릿 중국 인스피릿도 계시네요 니하오 태국 인스피릿 안녕 여기저기 많이 들어오셨네 글로벌하네요 독일이요? 독일 인스피릿? 오 어, 영국 인스피릿 안녕 어 일본 인스피릿도 안녕 난 인천 인스피리. 내가 인천 하이. 어, 배터리가 없다고 갑자기. 한국 인스피리 맨 처음 했잖아요. 안녕 이렇게. 하이 한국 인스피리 안녕. 부천 청주 뭐 지역 다 나오네. 그럼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0니까 여러분? 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 0 이제 맵비스토도 어, 이번 주면 끝이 나네요. 예. 이제 약두 달간 맵비스토를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어, 이제 좀 적응되려고 하니까 끝나네요. 늘 그래요. 뮤지컬이 이번 뮤지컬이 진짜 연습을 많이 못했어가지고 제가 활동을 하느라 그래서 아 다른 이제 분들이랑 캐릭터 연구도 좀 하고 같이 그랬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좀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알아가고 있는데 하필 제가 이 연습할 때 앨범을 나, 내는 바람에 네, 연습에 참여를 많이 못해가지고 상성황에 기간이 잘 맞췄네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지방 공연이요? 지방 공연은 아직 없어요 네, 저 소식 들은 게 없습니다 냉면 맛있게 드세요 오렌지 맛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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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가 좋다 했으면 이 친구가 잘 까지게 이렇게 됐을 텐데 화가 많이 났네 음. 안 돼요 이게 잘아까잘 됐는데 열 받았나 봐요 이거 좀 닦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다 먹었습니다 아이고 어디만 갔다 오면 그냥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아이고 고마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더 사랑해라고 해주고 있어요 나 이거 좀 이거 좀 비우, 이거 버리고 올게요 이거 깔끔하게 깔끔하게 정리 해야지 이게 음. 잠깐만 갔다올게 기다려 아, 배가 든든해. 배가 너무 든든해서, 이제는, 어, 예, 아, 배가 아주 든든합니다. 아, 배부르네요, 이제. 예. 여러분들과 이제 조금 담소 좀 나누고, 네 마이크 차로 가볼게요. 이따가 그래서 제 배터리가 없어서 버틸 수 있을까? 네 오늘 아주 든든한 마음으로 공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오빠 안 아팠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살짝 아팠습니다. 예. 조금 아팠고, 음... 시속... 어... 2000km로 달렸나? 그때 아, 몇 km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암튼... 예... 좀 느린 속도로 왔어요. 예... 느린 속도로 와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예... 어, 연예인으로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고... 예... 뭐... 연예인을... 가수로, 아, 노래를 좀 해서 사람들 마음을 좀 한번 울려봐야겠다 해서, 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 <웃음> 승천이요? 뭐, 때가 되면은 승천해야죠. 사람에겐 다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밀어보세요. 때가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죠? 없잖아요. 네. 있으면 말이 안 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때가 네.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었더니 배가 부른 거죠, 이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아까 배고플 때랑 밥 들어갈 때랑 밥 들어가기 전이랑 원래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들도 돈 누구 빌려준 적 있죠? 돈 빌려줬을 때랑 빌려달라고 했을 때랑 태도가 다릅니다 불러요우연아 날아세요. 나라 무슨 나라에 세울까요? 메피스토 대사를 해달라고요 공연 오시면은 예,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가능한 대사가 아니라 <웃음> 예, 영원한 젊음을 누리는 거야 파우스트. 예, 현실 세계에서 사실은 대사 안 치잖아요. 아, 안 쓰잖아요. <웃음> 의식을 시작한다. 쓰잖아요 쓰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예. 보기 좋았더라. 저기 저 인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지금은 어떠세요? 여전히 보기 좋으십니까? 쓰십니까, 여러분? 손? 손? 어. 남순이랑 누 구야. 일로와. 지민이. 어, 너네 쓴다고? 거짓말 하지 마. 야, 남순이랑 지민이. 왜안 쓰잖아. 너 평소에 의식을 시작한다 이런 거 한다고? 나 참. 아주 특이한 친구일세. 갑자기 손왜다 들어요? 예발 누구야? 성열아짱 발. 어, 이성열이랑 비슷하네. 어, 남들 손 들으라고 할때발 드는 친구. 어, 성열이 같네. 음 닮았어 아주 그냥. 음, 맞아. 아주 발을 들어버려 겨드랑이 뭐야? 겨드랑이 나가 겨드랑이 여기 옆방 가 <웃음> 겨드랑이 뭐야? 왜 자꾸 기분을 누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내 기분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어, 갑자기... 예. 아, 번역이야. 이거 번역도 돼 끊겨요? 예아 끊긴 줄 알았지 안 끊겼죠 안 끊겼어요 예안 끊겼습니다 끊긴 척 연기 한번 해봤어요 네네 식목일스포요 아, 식목일스포라 야, 방송 중이라서 예 죄송합니다 예. 음, 아, 의상팀이 왔다 가셔가지고 아흠 예. 아 음. 아, 음. 아양 이제 안 가요. <웃음> 아이고, 스포요? 아, 무슨 스포요? 스포 없어요. 식물 원이랑 비슷해요. 네. 식목일 원대랑 비슷하고요. 드레스 코드 맞추자고? 어떻게 맞출까? 여러분들 다 그러면은 제가 입고라고 하는 옷으로 다 입고 올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마요. 이거 방송 안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 당근 빠따라고요? <웃음> 오랜만에 들어본다. 당근 빠따. 근데 왜 당근 빠따지? 당근 빠따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말이지? 그냥 옛날부터 누군가 당근빠따지 많이 써가지고 당근빠따라고 쓰게 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사투리인가? 빠따가 당근이지는 많이 써요 당근이지 빠따는 뭐죠? 빠따는 몽둥이 같은 거 아니야? 그걸 빠따라고 하지 않나? 당근이 빠따처럼 생겼다고요? 아닌데 빠다 코코넛? 빠다코코는뭔상뭔뭔 뭔, 뭔 상관이야? 빠다코코 <웃음> 갑자기 수공할 뻔했잖아. 당근 마, 당근으로 만들어진 방망이요? 당근멍둥이? 음 궁금하네 갑자기. 음. 빠다는 무슨 말일까? 당근 빠채지는 뭐야? 호박바다는 뭡니까 드레스코드요? 음... 여러분들 다 핑크색으로 입고 오실래요 그러면? 분홍분홍? 무슨 색 좋아해요? 핑크? 첫날은 핑크 오시, 입고 오시고, 둘째 날은 둘째 날은 어, 음, 둘째 날은 크리스마스 복장 입고 오세요. <웃음> 미리 우리끼리 여는 크리스마스 이스 파티 해가지고. 산타클로스처럼 입고 오세요, 둘째날은 뭐 제가 입고 오라면 다 입고 온다면서요 왜 갑자기 퇴세전환? 갑자기 왜 퇴세전환인데요? 빨강초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파, 8월의 크리스마스 네, 8월의 크리스마스, 맞아요 어 배터리 10% 남았다, 큰일 났다 죄송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입고 오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 아니 그냥 여러분들 아, 입고 오세요, 예, 아무거나 날도 더운데 무슨 산타옷이에요 산타, 산타 옷이에요. 예. 웨딩드레스 입고 온다고요? 내가 분홍색이랑 산타크로스 입고 오라니까 웨딩드레스는 왜 나오는 거예요? 둘째는 블루다자고 블루? 무슨 색이 좋은데요 여러분 나 이런 거못 정해 그래 아무거나 입어 분홍 싫어? 그래 미안 그래 흰색 검은색 블랙은 화이트로 가자 제일 무난한 게 블랙 앤 화이트 안 입고 올 거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그날 어, 그냥 이거다 하고 입고 올 거잖아요 누가 싫텐냐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예. 갑자기 왜 화들이 나셨어? 지금 몇 시에요? 몇 시에요? 어, 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오른쪽 다리에 지나가려고 이쪽으로 옮기자 이쪽으로 옮기자 6시 45분 어, 5분만 더 있다가 만원 블랙, 블랙 앤 화이트 를 갑자기 오늘 저녁을 추천해달라고요? 음, 오징어 볶음밥 드세요 제육덕밥이나 아하하 t s it, t a 야 What's it? What's it? 이 h a t s it? What's it? w h a t 않습니다 스탈링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냥... 예. 이거 선물 받은 옷이에요. 음, 팬분이 선물 주셔가지고... 근데 집에 있길래 입었어요. 저 무슨 색좋아하냐고요 저는... 음, 저는 말이죠... 음나 무슨 색 좋아하지? 근데 주로 집에 옷을 보니까 검은 얼마 전에 진짜 징그럽게 바지가 검은 바지가 무슨 열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것도 지금 검은 바지네 검은 바지 검정 바지가 와 진짜 많아요 데님부터 뭐 편하게 입는 거뭐 엄청 많더라고요 슬랙스 뭐 바지는 검정이 최고야 그죠 청바지도 입기 있는데 와 검정 바지가 진짜 많아 위 옷은 위에 옷이요? 위에 옷은 너무 많지. 위에 옷은 뭐 다양하게 많죠. 티셔츠도 많고, 어, 셔츠도 많고. 어. 우연아 졸린 것 같아. 피곤하면 좀 자. 아. 안 졸린데요. <웃음> 네, 그럼 이제 공연 한 시간 전이라 잘 수가 없습니다. 네. 메이크업이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이게 졸린 눈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눈이에요. 졸리진 않습니다. 안 졸려요. 배터리가꺼지면은뭐충전하면 뭐 되니까 이 화장 때문에 이게 번져서 그래요 다크서클처럼 노래를 해달라고요? 슨슨래래를 무슨,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좋아하죠? 근육자랑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근육을 이렇게 자랑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버리죠. 허... 화가 납니다. 삼도 네? 보이세요? 허... 화가 나요. 근육자랑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와버립니다. 근육 없어요 요즘 몸이 화가 안 났어요. 예.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해요? 어떤 옷 좋아하냐고요? 음, 어떤 옷을 좋아하지? 내가? 저는 말이죠. 그냥 뭐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깔끔하게 입는 것도 좋아하고, 예 이거 저거 다 입어요. 전 가리지 않고 잘 입습니다. 정장 스타일이요? 정장 스타일도 좋아하죠? 제하시는 양말, 양말, 좀말 그래. 예? 양말, 반대로 요화해요 예? 뭔소 양말, 양말, 양말, 요말 양말, 라워를 불러달라고요? 말 옷은 걷을 뿐 뭐든 잘 어울리니까, 맞아요 옷은 걷을 뿐이죠 이제 시작할게 지금 이 노래 스며와 너헌 아련히 너헌 수줍게 너헌 날 타고 와 원피스... 원피스를 입자고요? 뭐, 무슨... 무슨 원피스요? 저 원피스 안 어울리는데요? 음, 흠, 흠, 흠, 아무, 나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해 팬분이 번역을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나봐요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너무도 나와 닮은 한순간도, eh, 어떤,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미친 날들이 내 하루가 되면 말야. 나 지금 열애 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 애중. Eh, nana, n a n 뭐가 맞네요. 왜날 사랑했나요? 왜 나를 떠나갔나요? 내 눈을 보고 또고 매일 그리워하고 이런 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 신청곡이 되게 많네요 여러분 제가 어, 그럼 다음에 네, 여러분들에게 또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런 시간 느껴본 적 있나요 향기 네 향기의 취해 난또 돌아가 내게 났던 향기에 난 돌아봐 난이 노래들을 어, 식먹일에서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예, 라이브로 또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음. 예. 여러분들 식목일 투때또 네.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 이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뮤지컬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잘 챙겨드시고요 네 안녕 못 가요? 저도 가기 싫어요. 아, 이렇게 놀고 싶다. 하지만 이제 제 본업이 또 있으니까. 안녕. 갈게요. 안녕. 빠이빠이. 끝나. 안녕.